안녕하세요 이거.. 오, 뭐야 깜짝이 이거 지금 천원 내고 하러 오신 거 맞죠? 네네 네, 이거 깨면은 이제 이 플레이를 하셨으니까 감사의 의미로 10만원을 드려요 우와 네 그러면은 즐겁다 즐거운 방탈출 되십시오 예 습관적으로 쓰는 거 아냐? 니 여기, 여기 맞아요? 예. Yeah. 와 누가 벌써 죽있군요 응. 어? 어쩌라고. 못 열고요. 여기 아닌데? 어쩌라는 거지? 잠깐. 아, 다시 는러야지 아. 야. 이걸 어떻게 가라는 거지? 못 가잖아, 이거. 다른 쪽에도 통로가 있어요. 어딘가, 어, 깜짝아. 아니, 님이 더 무섭잖아요. 아니 방금 이쪽이 맞긴 했는데 뭐냐? 부비부비 수고리뽀에. 수고리뽀에. 수고리뽀에. 수고리뽀에. 응? 안녕하세요 예, 이와 봐요 조금 힌트 드림 응? 어우 밝다 이쪽도 들어갈 수 있어 <웃음> 뭐야 미로야? 응 <웃음> 너무 불안한데 이거 뭐야 이 철장 아 뚫린 거구나 우후 <웃음> 터널? 터널? 와 사랑이다 내가 여기서 죽나? 히 죽어야지 아잘좀 맞춰봐 잠깐, 아 꼈어요, 님. 왜 이게? 크로바로 여기 벽을 부술 수가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총은 지금 거기다 쓰는 거 아니고요. 아, 좀 이따 쓸 곳이 있어. 어, 지금 쓰면 그거 낭비야. 오, 어떡하라고. 크로바로 부시라니까? 아이씨, 깜짝 아이씨, 나도 맞았다. 아니, 왜 말을 안 들어? 크로우바로 뿌시라니까? 아, 빠루, 빠루를 들렸잖아 아이고, 아,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다시 가요. 일사할 수는 있어요. 잠깐만 이거 이거 아까 지금 너 가져가서 지금 사라졌는데 어떻게 내가 꺼내? 내가 여기서 부셔줄까 근데 나 어떻게 싸워? 싸울 게 없는데 그러게 싸울 거.. 싸울 거를 줄까 일단? 아무거나... 근데 정말 싸움겠다 내가 바로 죽을 거 같아 이거 <웃음> 아무거나 꺼내서 줄까? 응 아무거나 주세요 그럼 아무거나 일단 지급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총을 뭐지? 야, 눈에 보이는 것중좀쎄 보이는 거 하나 드릴게요. 갑자기 편질 뿅! 현질템 증정. 어 이게 아닌데 내가 들었다. 왜 네가 들어? <웃음> 다 대신 싸워주실 거예요? 아, <웃음> 내가 내가 저 내가 들어버렸다. 나 이거 어떻게 빼내는지 모르겠는데 뿅 이거 어떻게 빼내지? 아여기있다 여기요 아무거나 드렸어요 싸울 어, 수 있냐 이거? 잘해봐봐 갈수 있는 어디 가고 싶은지 얘기해봐봐 어가 부숴줄게 왼쪽 가볼까? 왼쪽? 왼쪽 제가 열어드릴게요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게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공공한 건데. 아니, 주, 죽여도 되고 그냥 뛰어도 돼. 달려. 안녕하세요. 지금 <웃음> <좀 웃음> 아파오 있는데요. 심각하게 아파하고 있는데. 와 대박 대사다. 음? 갑자기. 뭐. <웃음> 어. 이일도되는 거예요? 클리어 하셨습니다 최종보술 쓰러트리셨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움던데 아니요 아니요 음. NPC입니다 진짜죠? NPC NPC, NPC. 아하. 네네네 고개랑 건물이랑 산 잠재리다 아무튼 깨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웃음> 우와, 1 0만원에 드릴게요 10만원짜리 욕조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에이 나갈래용 알아서 나가세요 저기 돌아가시면 돼요 <웃음> 이 사람 핵을 쓰다니 그럼 난날라가겠다 당신은 핵을 사용했기 때문에 체포하겠습니다 와, 뭐야 죽었는데? 터렛? 터렛이 죽을 수가 있어? 아무튼 체포 야 점프했더니 죽었어 <웃음> 아니 뭐야 이것까지 싹다 뜯겼어 너왜 뜯겨? 몰라. 나무다. 여기서 사진 한장 찍을래요? 응? 여기서? 저총 먼저 없애는 게 좋아요.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럼 일단 총을 총을 들어야 되는데 이 이건 뭐지? 어 이미 없앴네. 오케이 털에 죽었다. 애털에 죽었어. 어, 어, 잘못 집었다. 안 집히는 줄 알았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여기? 아유, 찰짱. 일단은, 일단은, 사진 찍어줄게. 아 그렇게 찍어드릴까요? 잠깐만. 준비되면 말해. Yes. 너무 너무 화려하지가 않긴하다. 아, 아무튼 잘 찍었습니다. b 이번 그린 젤 시켜드리자. 아. <웃음> 와 대박, 엄청 유연하시다. 너무 유연하심. <웃음> 아, 그러면은, 네, 10만원 잘 지급해드렸으니까, 저기 다시 돌아가셔서, 욕조를 다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네. <웃음>